고습니다 아,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고요. 음, 또 견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쉬운 비유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마음의 자유를 얻자고 하는 것인데 음, 오늘도 그냥 몇 가지 비유를 좀 하겠습니다. 어, 바다에 또는 뭐 호수 안에 물고기가, 물고기가 산다. 물고기가 파란색은 아닌데, <웃음> 물고기가 산다. 그러면 <웃음> 눈도 있고, 뭐. 지느러미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물고기가 지금 어디 살아요? 물에 삽니다. 물에 살아. 요 이거는 <웃음> 너무 당연하죠. 물에 살아서 물고기죠. 물에 살아서 물고인인비유하하자 어 물고기가 물에 사는 물고기가 b 아 내가 물에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아는 것이 마치 견성을 비유하자면 그런 것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건 꼬맹이들도 아는 건데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 물고기가 그 사실을 모른다면 새롭게 '아, 내가 물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새로운 발견, 아르마리, 새로운 깨달음이 필요한 거죠요 어, 생각해보면요,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물고기에서 비유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물고기의 모양새는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물고기는 이렇게 유선형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물고기가 지느러미가 있고 또불레가 있고 모양새가 이렇게 되어있고 헤엄치고 하는 게왜 그래요? 물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못한다면 자칫하면 아이 물고기는 음, 내 불에도 필요 없고 이 진어름이도 필요 없고 또는 자칫하면 물 밖으로 나갈 수도 있죠. 이제 뭐 성품이라는 것은 여일 수가 없는 것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유치하게 비유를 하자면 음. 아 음. 그리고 또 다른 비유를 하자면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 있지않습니까 그림? 어떤 뭐 서양화 유화를 유화 그림이 있다. 근데 이 화가가 이게 빨간 바탕에다가 어떤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림을 이렇게 그렸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뭐 초록 초록색 을막 칠하고 여기다가 무슨 이 그림을 그렸다. 근데 우리들이 보기엔 어때요? 물감을 칠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는 빨갛고 하나는 초록색입니다. 비유하자면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밑바닥에 있는 그 캔버스 있죠 캔버스 천그 밑바닥 밑바탕 이 바탕을 보는 거니 마음 바탕을 보는 거와 같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보라색 비단이 있고 또 초록색 비단이 있고 뭐 노란색 비단이 있고 또 주황색 비단이 있고 쭉 무지개 색깔 비단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걸 잘못 알면 은 어떤 사람은 이 빨간색은 죽을 때까지 빨간색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초록색은 초록색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비단도 이 비단이 원래 보라색이고 초록색이고 노란색이고 주황색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제가 비단의 원단을 보진 않았는데 원단이 있지 않습니까? 원단? 원단에다가 이런 물들을 물감을 들여서 물을 들였기 때문에 이 유화에다가는 어때요? 빨간색 유화 물감을 칠했기 때문에 빨간 겁니다. 캔버스 자체는 원래 이렇게 빨갛거나 초록색이지도 않고 비단의 원단도 어때요? 색이 별로 없다. 이런 색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 마음 마음의 바탕 이거 정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본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심지라고 하기도 하고 심체 몸체자 써서. 심체라고 하기도 하고 뭐뭐 뭐 성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마치 그런 것과 같다. 그리고 원단을 알아차려야 그 다음에 내가 이 물을 들이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면 그 비단의 원단을 깨닫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는 색깔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그 마음 바탕을 그 성품 짜리를 보자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소태산 스승님께서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희로애락 뭐 즐겁다, 뭐 슬프다, 기쁘다. 음. 뭐 화가 난다 이런 희로애락 여러 가지 감정들 이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중생들은 희로애락에 끌려서 산다.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이 초록색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러면 은 여기다가 그냥 초록색을 더 입히면 되죠. 그리고 뭐 어떤 비단을 주세요 그러면 원단에다 물을 들이면 되는데 그걸 모르면 그렇게 못하죠.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로에라이 거기에 끌려갈 수있 가는 사람이 중생이라면 불보살들은 희로애락을 초월하기도 하고 희로애락을 마음대로 부려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원래 내 마음이라는 것은 없, 그 이런 색깔이나 고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미운 마음이 났다가도 아 미운 마음을 비워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때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 또 사랑하는 마음을 낼수 있는 거예요. 마치 비단 원단을 내 마음대로 물들일 수 있듯이 내 마음도 그렇게 쓰고 싶은 대로 쓸때이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견성견성하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어렵지 않은 거죠. 원래 마음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누가 마음을 그렇게 발명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믿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원래 그런 것이다 물고기가 물에 살듯이 거울이 있으면 거울에 새가 지나가면 새가 비치고 노루가 지나가면 노루가 비치는데 지나가고 나면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래 마음에 원래 참 모습이고 본체짜리다. 그렇지만 여기에 새가 지나가면 새가 비치고 사슴이 지나가면 사슴의 그림자가 여기에 있고 모습이 어리는 것이 그건 잘못됐냐? 잘못돼 있지 않죠. 그것이 그냥 마음의 기능이고 원래 그런 그런 것이다 마음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가까이 오면 비춰지고 그러니까 밉다, 좋다, 사랑한다, 뭐 섭섭하다, 좋아한다, 기쁘다, 슬프다, 더럽다, 뭐 착하다, 선하다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이 거울에 비치는 이런 그런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마음을 이미 다 아시는 것 같아서 너무 쉬운 얘기를 드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쉽게 마음의 원리를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그냥 유치한 말씀을 드리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래도 꼭 이렇게 고준하고 어려운 말 속에만 그 마음의 어떤 이치가 담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마음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